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활력제. <웃음> 좋아요, 좋아요. 여기 활력이 없어. 난냥 네가만 활력이 있어. 아직 아직 활력이 없고 안 되지 벌써. 음. 이거 뭐 맛이 왜 이래, 이거? 이게 산수유라는 건데 중년 남성들의 활력제. 중년 남성들이랑. 맛이 없어 나이가 먹어서 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빠 많이 드셔야겠네 아빠 많이 드셔야겠네 어우 어, 고개 잡는 거 너무 힘들어 어우 뭐야 이거 오 어, 먼지. 아물 깨끗한 거물 깨끗하다. 아우 물 맑은 거 봐. 물이 많이 늘어네. 어디 보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유 통가리 어, 통가리. 통가리 통가리 들어가 왜왜 이게 통가리? 이게 뭐야? 이거 한번 안에 있어! 어호예 벌써 돌아다녀? 오, 탱가리 있는데 안 해? 어내시다 탱가리 어 여기 틈거리가신데이 동네가? 어 이건 뭐야? 이게 이거 무슨 미꾸라 미꾸리라 그랬지 이거? 수수미꾸리? 아니 이거 이거 이거. 그러게요? 이거 잊어버렸대야 <웃음> 대륙종개? 대륙종개라 그랬나 이게? 아닌가? 어우 무슨 미꾸리. 뭐야? 아유, 새끼야? 새끼 봐, 새끼. 오, 살려줘, 가. <목소리> 뭔데? 아, 이거 배가살이다 야. 엄청 커, 보이죠? 어. 이거로 이렇게 툭 치면 들어간다? 카메라 잘 잡히겠지? 해봐. 뭐?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배가살이다 야. 배가 아니 모래무지네. 모래무지네. 어. 여기가. 모래가 와은곳이 어, 입지가 좋은 거야. 야. 이게 어우 모래무지도 귀한 녀석. 요즘 보기 힘들어. 어우 야 맛있겠다야. 됐어. 뭐 그래도 들어갔다. 오우 야. 뭐뭐 들어갔나 보자. <웃음> 아우, 꺽지. 리껍지도 있네. 껍질. 껍지 시리. 오, 껍질. 큰거이 불고기. 그 좁은 공간에 엄청 많은네 그러게 말이야. 이거, 이거. 어우, 이거 크다. 어 이거 트레 있네. 제파이 있어? 아요? 어해봐해 봐. 어우, 이게 좀 나오겠다 이건 좀. 아유, 이게 이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니 가는 거같 어이씨, 아빠발 쳤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굿. 어우, 이거 봐. 야, 크다. 어우, 실이 큰거 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어, 뭐야? 이거야. 기름 기름 종개가 이렇게 많네. 발견졌어 이게 달가졌어요. 아우. 발견졌어들 기름 종개가 위에로 인해 큰 강에는 없는데. 발견졌어 일단 넣어 봐. 두가리 통가리. 기름. 종계. 아빠 친구들한테? 네. 이거 맛있는 거 잡고서 왜다 살려줬냐고, 아빠 혼났어. <웃음> <웃음> 어, 이건 있겠다, 야. 어, 이뭐 하나 다쳤어 어. 다쳤어다쳤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와. 어우, 이거 뭐야? 뭐, 갈견인가? 오. 야 여기는 갈견이가 귀하지 않니? 갈겨니가 안 보여? 어. 나중 어, 있나 봐. 어우 이 밖에 크다야. 야 크다 크다. 이래니까 발을 다리를 탁 치지. 와. 봐. 오 갈수 갔었어. <웃음> 어우 야 여기 엄청 많다야. 어우 <웃음> <오>, 이거. <이봐>. 많이야 <웃음> 많이야 많이야 많이 많야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여기 안에 많아. 오이야좀 <웃음> 봐. 오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봐봐 오우 우와, 이야 기가 막히네 어, 어. 어우 옆으로 엄청 빠져나갔어, 빠져나갔어 이야 이게 어디보자 뭐가 들었나봐 어디 봅시다 어우 이 꺽지 큰 놈이다 야 꼭지 어우 씨. 왜 시리가 이렇게 커와 대박. 시리가 꺽지만 하네 그래, 꼭지. 이야, 와, 엄청나다, 야. 퉁가리도 엄청 많이 들었다, 돌고기. 이야, 이거 봐, 이거. 퉁가라. 야, 아빠 이렇게 실이 이렇게 큰거 쉽게 못 보는데. 우리 엄청 많은가 봐. 어. 실이. 작은 친구 살려줄게. 오호. 얘 퉁가리가 이렇게 많이 해? 퉁가리가 몇 마리야, 너대체 그러니까 엄청 많아. 새. 돌고기. 네. 다섯. 어, 너무 작다, 얘네들은. 여섯. 오케이. 너무 아, 작아, 얘네 미니미니. 어, 다 살려줘. 불고기. <웃음> 어우, 야 이거 뭐. 아. 큰 돌멩이가 없어. 저기 한번 해볼까? 이게 뭐 한꺼번에 왕창 좀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땅돌인가? 어, 천 원이다. 어? 천 원, 천 원. 오! 아, 이야. 아, 진짜 천 원이야. 어, 행제했는데. 이야. 뭐야, 이거? 야, 천원 벌었대, 야. 천원이요 <웃음> 어. 야, 이건 누가 잊어버렸냐? 어. <웃음> 야. 어. <웃음> 아니, 왜 물에 천 원이 있는 거야? 그러게. 저쪽도 살살 가봐 어.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 다 모여있어요 여 봐요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 저리 들어가서 내몰아봐 아까 어. 어, 엄청 마저 많았는데 다 빠져나갔네 <웃음> 이거봐 <웃음> 어 꼈다 꼈다 꼈다 아, 안되겠다 그거 안되겠다 얼른 살려줘야지 <웃음> <웃음> 이게 뭐야? 피라미, 피라미. 갈견이 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많이 잡혔나 아유 요거 갈견이 크다 야 그러게요 갈견이 엄청 크네 오우 이놈들 하하, <웃음> 이거 아 이거 완전 매운탕 각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퉁가리가 많으니까 퉁가리한테 쏘여가지고 얘네들 정신을 못 차려 어 오래보지 뭐래보지 얘네 퉁가리한테 쏘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들이 힘이 없어. 그러게, 왜 이래지, 너? 퉁가리한테 쏘여가지고 그래요. 저기 한번가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우, 이거 꽤 큰데. 어우. 어 이거 퉁가리, 이거 크다, 야. 그러게요. 어. 이 퉁가리는 이렇게, 좀 무식하게 생겨야 돼. <웃음> 이런 종개는큰 강에는 보기 힘들어 오염된 데는 맞아요 풍가리 저기서 두는데요? 그러게 여기서? <웃음> 어, <이거? 웃음> 어 이거 투가리가 몇 마리야? 엄청 <웃음> 잘 간다 어이막봐 어디 가봐 야 조심히 가요 가가가 가, 가. 거기 네. 놀지 말고 가 네. 근데 충가리한테 쏘여가지고 <웃음> 정신을 못 차려 정신 차리겠지? 응 어이구 야어이시원 같아 <웃음> 어이 <웃음> 好好好好吧